아... 행복하다 오늘은 팔도 비빔면 냠냠냠 야들야들 대패삼겹살과 찰떡궁합 맛있는 팔도 비빔면 냠냠냠 먹는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짜... 대패삼겹살에 팔도비빔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, 진짜, 진짜 최고예요. 와! 제가 먹어봤던 비빔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어떤 맛이냐면, 대패 삼겹살의 맛을 아시죠? 고소하면서, 얇으면서, 막, 그, 고소한, 그, 고소한 돼지고기와 그 고기의 기름 맛이 살짝 느껴지면서, 이 팔도 비빔면에, 매콤하면서 그 중독성 있는 그 맛이 딱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파채가 딱 씹히면 깔끔 진짜 어 이거는 진짜 감탄사 밖에 안 나오는데요 너무 맛있다 아 비빔면을 더 끓일 걸 그랬어 기들을 듬뿍 올려서 딱 집은 다음에. 원래 이 파는 좀더 맛있어 보이기 위한 거였는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을 한 1.5배 더 증가시켜 주는 것 같아요 많이도 필요 없고 이렇게 포인트만 딱 줘도 진짜 좋은 거 제가 대패삼겹살을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은 게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. 맛있어요. 아, 이거 그 900g 막 이렇게 해서 있는 거한 팩에 저는 9,900원 주고 샀거든요. 다음에 또 사먹을 의향이 있습니다. 뭐 고기 비페 이런 데 가면 맨날 먹고 이랬었는데 어 아주 이렇게 한팩 사다가 비빔면이랑도 같이 먹고 뭐 다른데 고기 들어가는 요리 있을 때 조금 조금씩 베이컨 대용으로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. 좋아요 <웃음> 아,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. 어, 구독도 눌러주세요 기가 많이 남아서 듬뿍듬뿍 듬뿍 먹어야겠다.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. <웃음>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걸? 그리고 뭐야? 엄청나구만. 이거 보세요. 이렇게. 아, 행복하다. 진짜 입술에 많이 묻었네 <웃음>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오래 먹었던 음식 중에 탑인 것 같아요 그 삼겹살에 비빔면 많이 해 먹잖아요 대패삼겹살에 비빔면 꼭 드셔보세요, 진짜. <웃음> 한통 사서, 비빔면 한팩 다섯 개짜리 사고, 이거, 어? 대패삼겹살 한 통, 뭐한 900g 사서, 한 두세 명에서 이렇게 딱한끼 먹으면, 그럼 1인당 한 4,500원씩 낸다고 생각하고 먹으면,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